이긴 한데 푸드덕거릴 때난귀여워야 우리 진짜 개놀랬다고 안녕 야 어떻게 쟤내 쫓아봐 내, 내 쫓아봐 쫓아 야 진짜 꽁이 왜여기있어 나 어. 살살하다 꽁이 여기 나오는 거 처음 봐. 나나좀 뒤새낀 줄 알았어. 뒤새끼. <웃음> 여러분 실시간 지하교 꽁. 너를 어떻게? 나횡단에 갇혔어. 아니 이 새끼 여기 있냐고 근데. 야 여러분. <웃음> 개웃기네. 뭐야 뭐야. 야. <웃음> 야 놀란 거 같은데. 야, 다시 부적 켜 봐. 어떻게? 야 부적 어떻게 켜 봐. 찬영아, 제 앞에 봐. 할수 있어. 내가 맞춰서 기절시켜 볼게. 아니 개소리하지 <웃음> 말고. <마시고. 웃음> 선생님 여기 꽝 있어요 우리 여기서 막 파다닥거려요 파다닥 다만삼 <웃음> 못쓰 네, 네, 슬리퍼 갖다줘 <웃음> 등킥, 등킥 등킥 저게 뭐 있냐고내 네, 슬리퍼 갖다나꽝 쐈냐? 아니 닭이면 이렇게 잡아먹겠거든 꽝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무서워 이거 어떡하네, 이거? 너 어떡하냐 이거? 나 옷도 안 입고 하이바이 <웃음> 잡지 단해 얘들아 기다려 장원쌤 모셔 오장원쌤 뭔가 해시나장원쌤 쥐도 못둔지면서 못, <웃음> 쥐만 못잡으시나보지 아알았 여러분 카메라를 향해 인사해 주실래요? 어, 카메라 있어어디 안녕. 우리가 카메라 찍으. 지금... 여러분 칠시간 껌이에요, 껌. 이게 왜 여긴다고? 아니야, 슬리퍼. 아, 야, 누가 방어 보고 촬영하고 밖에서 나가서 잡는 거 어떠냐? 칠시간 껌이에요. 진짜 껌이다. <웃음> 야, 아니 너네가 퇴근해서 와가가서 이쪽을 애초에 치면 안 돼? 저 올라가다 깜짝 놀랐어. 야, 근데 만일이 날아가서 카드도 끌어먹고. 종이에 제가. 제가 한번 봐 야나내 몬에어 지 이거. 야 우리 좀피 피스를. 아, 안안 보이는데 그러면? <웃음> 빗자루가 올라옵니다. 그는 과연 해늘수 있을 것인가? 그는 과연 오늘 사랑인걸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둔둔. 어디 가려 오. 야, 리 밀어봐요, 야, 이제 됐어 이제. 꽝이야, 꽝. 뚫러 가, 지쳤네. 아. 어 진짜. 아 잠깐만, 우리 어떡하라고? 야, 일로 와. 잠아만 뭐, 잠깐 가라. 아 어. 아내 신발. 아, 진짜, 진짜. 저개 찍어봐 개도 있어 와! 개도 있다고? 어저개 있잖아. 저 보고 저 뭐야? 저 보고 있잖아. 있잖아. <웃음> 개 만남인가? 자 이쪽 이쪽 쪽. 내올처리니까 이제 사진 하나 찍자. 찍고 있어요. 터 라이브야 라이브. 용감한 자운스야. <웃음> 야 오버 오버 오버 오버 오버 오버 나버 오버 오버 오버 오나 오버 오버 오 아 진짜 이소리야 야, 잠깐만. 새꿩 <웃음> <꽉> 나왔어요. 뭐야? 꿩꿩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, 꿩이? 아니, 뭐 치는 소리 났는데? 야, 야 이거 다 찍었어? 네. 귀까지 찍었어? 아 아니, 제가... <웃음> 아니 들어간 거 같아. 계속 어세 따라와 빨리. 근데, 근데 얘 완전 사, 사악해요 그럼 잡아야지. 아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커요. 아 너무 커? 는 우리는... 위험해요. 어, 있어, 있죠? 아, 야 아, 이거 아, 완전 심각한데? 어. 어. 이런 적 처음이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쓰레 <목소리> 꽝 있어요 너무 예쁘다 꽝 네, 예쁘긴 한데요 아, 되게 뭐, 상... 뭐? <웃음> 이쪽 나와 이쪽 나와 숫 꽝이야 꽝좀 잡아줘 오와저꽝대단하다야 <웃음> <웃음> 내보낼 거야 내보내 네, 안 잡고 우리 네, 네. 내려갈 거야 가져가자 우 <목소리> 나갔어 나갔어 어, 나왔어. 잘 가렴 어딨어? 안 보여. 쟤, 네, 쟤, 네, 가서.